두 번째는 차 안에서 머리 빚지 않기예요 몇몇 한국인들은 차 안에서 머리 빚는 것은 물론 화장까지 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머리를 빚는 행동은 차를 운전하는 기사님에게 불행을 주는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죠 차에서 머리를 빚는다면 기사님이 강제로 내리게 하거나 큰 소리로 혼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저씨! I'll go down, go down. Go 321 운동. 3, see t h r e i e 2, h a r e a second to your e 1, I'll r e c e e e h e Join Us Korea is the first Seoul City certified language and culture NGO to lead Korean language classes and culture exchanges for foreigners. 단킥 가이다 통바오